안녕하세요, 마스터 클래스 FX의 지민수 멘토입니다. 이번 주도 어떤 식으로 가격이 움직일지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라엔 차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라엔 차트입니다. 달라엔 같은 경우에는 2월 4일부터 계속된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보시면 저항존과 박스권의 위치 그리고 트라이앵글 패턴까지 만들어 놓으면서 현재 가격이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식으로 표기를 해놨는데요. 현재 박스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지선과 저항선까지의 박스권 움직임을 잡으실 수 있겠지만 이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에는 반드시 브레이크 앤리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점 이해해주시고요. 움직임이 이런식으로 저항선 110.000과 109.560 이 레벨 중간에서는 박스권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움직임을 볼수 있겠고 위로 올라간다면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다음 레벨까지 밑으로 내려간다면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다음 레벨인 109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라인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나올 때를 깊이 주의하여 봐주셔야 되고요 가격이 박스권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그 박스권 안에서 스켈핑을 통해 여러분들이 10핍, 20핍씩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 잘 봐주시면서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로달라입니다. 유로달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밑으로 로워 하이를 만든 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현재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가격이 1.132 레벨에서 움직임을 멈춘 상태에 있죠. 자,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지지선, 데일리 지지선에서 가격이 움직임을 멈춘 것으로 보아 가격이 이 지지 레벨 근처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가격이 두 가지의 시나리오로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할 것이냐 아니면 반대편으로 다시 한번 지지선을 존중하면서 올라갈 것이냐 두가지의 시나리오로 나뉘겠습니다. 가격이 1.13100의 레벨을 얼마만큼 지키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리테스트를 하고 내려갈지 아니면 다시 한번 존중을 하면서 위로 올라갈지의 시나리오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엔인데요. 유로엔 같은 경우에도 125.367레벨 에서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오면서 전 저점 뚫었고요 추세선 뚫고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한 상태에서 한 줄을 마무리 했습니다 가격이 이 상황으로 보자면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마친 것이기 때문에 123.7레벨 전 저점까지 내려갈 수 있는 움직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약 50핍 정도 되겠고요 가격이 다시 한번 여기서 갭을 만들어 위로 올라간다면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한 것이기 때문에 리테스트 한번만 더 기다려주시고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저항선을 만나는 유로엔의 움직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위치 여기서 계속해서 내려가느냐 아니면 브레이크 리테스트 다시 맞추고 나서 위로 올라가 다시 한번 전 고점이었던 125.367레벨을 칠 것이냐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나타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요번 주에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래하실 때는 항상 시나리오를 세워놓으시고 가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해주셔야지만 마켓에 끌려 다니지 않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켓 거래는 항상 멘탈이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자신의 멘탈을 지키면서 거래를 해주시는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주 동안 멘탈 잘 지키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고 마켓 분석 시간은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돌아오는 마스터클래스 FX의 지민수 멘토 그리고 마스터클래스 FX의 컨텐츠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